오늘 공연 좋았던 공연 같고요. 네, 앞으로도 이런 공연 자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, 여러분의 그 성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이번 재즈 프로젝트에 임미정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말 멋진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렇게 류이만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저희가 재즈로 편곡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었고요 작곡도 너무 훌륭했고 편곡도 훌륭했고 연주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게 음반까지 쭉 가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야외 잔디에서 검은 사막 OST를 들으니까 하이델에 누워 있는 느낌. 오랜만에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세체벌. 옛날에 한번아끼쳤던 생각나요. 게임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음악들이잖아요. 재밌게 색다르게 듣고 있고 재즈로 편곡돼서 들으니까 되게 어, 너무 분위기 있고 멋있는 것같네요 검은 사막 화이팅! 화이팅! 검은 사막 모바일 파이팅!